목리 무짜지? 가방 어떻게 들고 가지? 가방 그냥 일까 무짜 생각해? 말좀 해줘 음, 뭐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? 고데기 가져 가야겠다 빗빗 응. 이렇게 갔는데 카메라가 하, 막 신발이 한 적이 없어 <웃음> 근데 심지어 이힌길 중간에 떨겼어 지민 씨, 지체할 시간이 없어. 빨리 끝나시오. 지민이 뭐해? 괜찮아? 난 꼈어. 아, 꼈어. 괜찮 있잖아. 시간 체크 좀 해줘. 뭐라고? 시간 체크 좀 해줘? 뭐, 솔리킷만 알려줄까? 어, 뭐, 그래도 되고. 이제 얼마 남았다고 해서 다 알려주면. 오케이. Okay. 예 yeah. 우와, 되기가 없었다, 혼박스러워 어떻게 생각해? 자 웃었네 마음에 안 들어? <웃음> <웃음> 학교 가니? 여기 레알 좋이 레알 좋네? 레알 지금 신경이 어때? 아, <웃음> <웃음> 선생님 네? 배안 고프세요? 아미네 지금. 와 입이 완전 존예뷰야존예뷰야 날려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포아하면 안돼 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아 아. 피곤해서 내가 정말 너무 뻔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 착장 너무 예쁘다 진짜? 그치? 되게 예쁘지? 응 음. 어? 예쁘다. 예뻐? 응. 내 눈감 찍어보 언니 안돼 안돼 다시 찍어야돼 언니가 풀린 눈가를 했기때문에 아, 어야 그거 괜찮다그 어? 앞에서 어. 허리 피세요 허리 피세요어 예뻐요 캐당당한 자세로 부탁드려요 아손 이상해요 <웃음> 할게요 <웃음> <웃음> 빨리 웃지 마요 야이 바닥이 너무 이쁜 아니까이카페트있는 거. 음. 응 카페 뭐야? 이렇게 집에다 못가? 청소하기 <웃음> 힘들지 않나? 어? 어? 오늘 최애 룩은 언제 나와요? 최애 룩이야? 최애 그 모르겠어요. 최애 룩도 안 나네? 안 나갔는데 그나 지금 뭐가 최애 룩 자식은지는 모르겠어 정신이 나갔고. <웃음> 나는 정신이 나갔다. <웃음> 그건 진짜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아까 이렇게 회수하는 거 예쁜데? 이렇게 하는 거 예쁜 거야? 이렇게 시키면 못하지? <웃음> 기억이 안 나는 걸요 됐다, 고마워. 아. 잘 나왔겠지? 오늘 촬영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. 아, 이거 봐줘 다시, 다시. 너무 힘들어. 요 너무 힘들었어. 정신이 나의 끝난 게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끝난 거야. 집에 가겠습니다. 이제! 이제 알았어. 아 근데 이거 너무 크다, 진짜. 그니까. 러 몇분 남았죠? 몰라요 2분 남았어요 2분 <웃음> 지금 진짜 레알 출방 드림티만 하네 아이고 힘들어 밑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야 여기 다된 거야? <웃음> 이거 어떻게 넣 <웃음> <목소리> 야, 우 피곤해. 웃겨. 이거 곤해무 얘기하겠다. 여러분, 저는 오늘 촬영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. 제가 그 동안 되게 좋아하던 그 네스티펜시라는 브랜드에서 그제 저번 영상을 보시고서 의상이랑 그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안 그래도 봄 룩북을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좋은 기회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스튜디오에서 사실 촬영하는 건 진짜 처음이었는데 와... 진짜... 진짜 세상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데 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일단 제일 별로였던 게 뭐냐면 저희가 옷을... 옷을 다 챙겨 놨었는데 어제 제가 그러고서 깜빡하고 몇 개를 안 챙겨 간 거예요 글쎄 다시 갔다가 와가지고 촬영을 막 하는데 시간도 모자라가지고 저는 한 4시간이면 충분히 찍을 줄 알았는데 근데 시간이 진짜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해서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다행히 뒤 시간에 누가 예약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연장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와 진짜 마지막에는 막 부랴부랴 나오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계속 촬영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올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룩 촬영을 마쳤고 <웃음> 사실 짐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일단은 조금 자려고 합니다